진짜 말하고 싶어가지고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오늘의 OTD 그럼 저는 운동을 해야 해서 운동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운동을 다 하고 어, 밥 먹고 씻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어요. 수박밥좀 놀고 싶어서 유튜브를 할 겁니다. 이거 먹고 같이 스킨케어 하려고 영상 켰어요. 요즘 너무 덥지 않나요?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은 필수야. 무엇을 볼까요 제가 요즘에 유튜버 혜준님 영상을 다시 보고 있어요 정말 종주행은 했는데 다시 보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 저 그리고 그것도 많이 봐요 도쿄자두네 영상 그본 것도 웬만한 건다 봤기 때문에 구독도 해고 얼굴을 한번 닦고요. 이걸로 세럼을 발라줄 거예요. 흡수를 찹찹 시켜주고 비타민 성분이 가득한 앰플이에요. 이걸 사용하게 되면 정말 얼굴이 환해질 것인지 나 오늘 아까 모자를 쓰고 나갔잖아요. 그게 약간 조금 미세하게 구멍 같은 게 뚫려있거든요. 근데도 더웠어요. 오늘. 여기에 막 땀이 엄청나더라고요. 지금 6월인데 어... 6월에 이런데 8월에 어떡할까요? 진짜 한여름에는 크림은 이거 그 진동 클렌저 있잖아요. 그거에 효과가 조금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효과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턱 여기에 뭐난게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스킨 케어는 끝났습니다. 스킨 케어까지 다 했으니까 저는 이제 자소서를 쓸 건데 세팅만 하고 올게요. 그러면은.